오번째 리뷰, 짠! 새로 나왔다! 핵 불닭볶음면! 입니다. 가격은 봉지면 1,50원, 용기면 1,400원입니다. 리뷰 도와줄 오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리지널 불닭볶음면 대비 2.5배, 기존 핵 불닭볶음면 대비 1.2배, 가량 더 맵게 나왔다고 해요. 국내 출시된 라면 중 가장 맵다고 하네요. 그럼 끓여볼까요? 얍! 자 그만 먹어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하려 어? 하고 이걸 했는데 음. 이렇게 매운 걸주아니 <웃음> 아까까지 분명 추웠는데 덥다 <웃음> 입에 들어갈 때는 안 매운데 아니, 이거 누가 먹어요? <웃음> <웃음> 난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매운 거잘 먹는 편이라서 그런가? 아니 그냥 국한맛이 나왔네 <웃음> <웃음> 고기냐고 사약이냐고 <웃음> 엄마는 전에도 한번 먹었었잖아 그치. 이전에 캣불닭 어깨아 신이 왔어요 <웃음> 매운 신이 왔어요 그전에 비해서 더 매운 거 같아? 강도가. 만남이 아닙니다 <웃음> 아 살려 진짜요 <웃음> 아아 근데 사실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그런지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막 짜증날 때는 한번 먹어볼 만하다는 라 생각이 들거든요? 오빠는 어떠셨어요? 전 이걸 먹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같은데 <웃음> 그냥 기본은 솔직히 막 맵다고 느끼지 않고 달달하고 응. 맛있는데 그냥 너무 매운 걸 많이 집어넣어서 그런지 에이. 그리고 그냥 혀가 아플 정도예요 진짜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향만 맡아보는 걸로 취향만 하는 걸로, 게 네. 진짜 하는 걸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 어, 더안 먹을 거지? 안 먹어 이제 안 먹어 <웃음> 안 먹어 먹은... <웃음> 이건 너만 끓여 <웃음> 아. <그냥. 웃음> 더 먹게? 더 먹어 더먹게더 먹어 <웃음> 아, 애쓴다 아.